치코바 먹어볼까? 매콤한 불닭볶음면과 함께 불닭을 <웃음> 먹고 치코바를 먹었더니 눈이 번쩍 띄어 감동이네. <웃음> 맛있다! 제 코바 처음 먹어보거든요 맛있네! <웃음> 불닭! 아 불닭볶음면 맵다 아, 이렇게 배웠나? 아 근데 불닭볶음면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 불닭볶음면다 먹었을 때어 이건 불닭볶음면이지. 음 맛있는데 하고서는 딱 한입 넣는 이거 띠용 약간 이런 거있죠요리양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어 진짜 약간 진짜 그 느낌인데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 먹기 전에 잘못 시켜가지고 지코바 소금구이랑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맛있었는데 그거는 띠용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 괜찮다 면에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진짜 띠용인데요. 띠용 띄용? 오막 이런 느낌. 잠깐만 얘를 두 개를 같이 먹어야지.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추천! 이거는 해 먹어봐도 돼! 진짜! 완전 맛있습니다 편집자가 정말 매운 걸 시켜봤는데 매, 매워서 맛이 없었대요 오히려 그 매운맛 때문에 이 본연의 치킨 맛을 잘못 느껴서 그래서 그럼 보통 맛으로 가자 해서 보통 맛으로 시켰거든요 찰떡궁합입니다 진짜. 여기 떠오는 건데 <웃음> 친구들끼리 맛있게 먹는 방법이 떠올랐어 1인당 불닭볶음면 한컵 컵라면 있잖아요 하나씩 또는 1인분씩 딱 끓여서 넣고 이거 하나 시켜서 반찬처럼 이렇게 같이 먹는 거야 좋을 것 같은데 한 3명 3 4명까지는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배는 불닭볶음면으로 채우면서 이 맛은 이렇게 이렇게 참 이걸로 같이 딱 느끼니까 좋은데 와, 덥다. 이게 지금 날씨가 쌀쌀해져서 요즘 좀 괜찮았는데, 매워. 엄청 땀이 많이 나는데, 어떡하지? 먹어야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나오긴 하는데, 아까 이거 먹, 이거 세팅하기 전에, 남아있는 양념에 밥 살짝 이렇게 비벼서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왜 치밥은 지코반인지알것 같은데, 불닭볶음면이랑 먹는 것도 진짜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 추천! 진짜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 제가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맨날 볼케이노 치킨을 먹었거든요? 앞으로는 지코바의 불닭도 거의 약간 쌍벽을 이루는 그런 느낌. 얘도... 얘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랑 불닭도 되게... 아, 괜찮다! 아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뒤에 또 비하인드 영상이 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어, 근데 이게 야 훨씬 맛있다. 그 소금구이보다 소금구이는 맛있는데 어 괜찮네 이런 느낌인데 얘는 띠용 뜬둥둥. 그러면 아 이런 건 편집하고. <웃음> 자 오늘은 <웃음> 안녕. 아까 나 때는 도망갔는데 진짜? 응응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형. 어. 너 먹었어? 어? 너소금으이로 먹었어? 어아 맛있더라 진짜 맛있던데 이걸 이걸 소금으로 먹으면 어떻해 왜? 양념이랑 먹어야지 지고바 양념인데 그러면 나 양념 한번더 먹어? <웃음> 한번더 먹을까? 네, 양념 시켜야 된다는데 어제 안 믿었다니까 제 말을 소금구이가 어울린다고 그래? 야 그러면은 어 야, 그러면 그 양념으로 다시 먹는데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중에 뭐 먹지? 지코밥 남자니까, 남자가 나 맞아 응. 그럼 순한 맛? 그냥 가자. 그냥 부드러운 남자야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우리 보통은 가자 아 그럼 그냥 매운 거 할까 그냥? 화끈하게? 맵맵? 직코바. 옛날에 매운 걸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어. 엄청 매웠던 걸 기억해 매워서 어. 맛이 없다고 생각했어 아, 오히려? 아, 너무 매워서 아짜증나 이런 느낌 있잖아 아, 진짜? 형, <웃음> 치킨 두번 시켰어? 어 <웃음> <웃음> 야, 내가 그 소금구이 맛있게 먹으려고 두 번이나 시켰다고 치코바 치킨 음? 아이고 아이고 순살 시켜야 되는데 뼈로 시켰네. 아 맞다. 아. 이거 어때? 이거보다 맛있어? 꼴찌 맛있다. 음. 다음에 아, 이걸 또 찍네. 뭐 나야 좋지. 갯골. 어, 치킨 좋은데? 치킨 세번 먹으니까 좋지. <웃음> <웃음> <웃음> 알았어. 야왜 얼른 찍어서 보내줄게. 알았어. 음. 맛있겠다 전화해볼까? 안녕하세요 비코마 치킨 유명석입니다 비교는 거부하는 막, 맛? 맛? 지금 느껴보세요 뭐야? 막, 막, 막, 맛? 맛? 너보다 돌조먹이랑 싸울거야 이제 아, 너무 떨려 아 진짜 화이팅 응 알합니다 도망가 미흥 야은이 오늘 재밌게 갔다 왔어요? 야은이 혹시 아빠 라면 사왔어? 아빠 라면 사왔어? 어디있어 오, 어, 뭐야? 어디 있다? 우와, 고마워. 아빠 잘 먹을게. 다섯 개짜리에 사니군요 아, 잘했어요. 나 이제 주문을 해도 되겠구만. 네, 감사합니다. 여보, 저거 먹어봤어요? 아니요. 하나 드셔봐주세요. 맛있어 보인다. 나는 불닭볶음면을 또 끓여야 되겠어. 소금구이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웃음> 아 그래? 아 기대된다 소금구이 어제 진짜 맛있게 먹는데 다시 좀 덜어 갈래요? 몇 개? 그럴까? 아, <웃음> 너무 이렇게 밝은데 좋아 접시 하나만 주세요 접시 줄게요 이모, 이만큼 덜어가요 어머 <웃음> 아니 농담이에요 한입만 알아요? 한입만? 그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웃음> <웃음> 많이 먹으라고 해놓고 그래 이런거 같아 <웃음> 그만 그날자기 충분하죠? 응충분할것같아 자기도 충분해요? 아뇨 먹 하나 갈지도 몰라 그래 <웃음> 응, 그래 고마워요 네 맛있게 먹어요 야옹이야.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해봐야지 고 많다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여기다가 싹 하고 위에다 깨를 쭉 뿌리면 g 어, 뭐야, 밥이 없잖아? 아, 밥 거기 있어요? 그럼 밥 얻으러 갑니다. <웃음> 여기.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와, 이래서 지포, 지코바 치밥치밥 치밥 하는구나. <웃음> 음, 와. 아 너무 맛있는데?